잉름은 로블록스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로블록스에 아주 특별한 게임을 가지고 왔는데요. 그림 그리면 은 내가 그 그림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여줄 건데 내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. 바로 제 캐릭터를 그린 그림이죠. 짜자잔! 와와 역겨워요. 뭔 <웃음> 소리야. 자 이제 이 캐릭터로 한번 제가 변신해 볼게요 적용 짜자잔 <웃음> 와네 <웃음> 이렇게 캐릭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제 캐릭터를 그리셨다면서요 네한번제 캐릭터를 변신해 주세요 이야 와! 을롤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미호도 내네 캐릭터 그랬다면서. 그럼, 그럼. 해봐. 야, 귀여운데? 자, 그리고 내네 캐릭터를 또 그린 특별 게스트를 또 모셨는데요. 저희 잉요맨 유튜브 썸네일로 이드님을 모셨습니다. 이드님은 나를 어떻게 그리셨을까?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드님 안녕하세요. 내가 이긴 듯. <웃음> 아, 내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1승 추가. 아, 어, 이드님 금손 맞아요? 오늘 금손으로 나오셨는데 금손이 아니요,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요. 잘못 초청하셨습니다. <웃음> 제가 금손입니다. 자 이번에는 김리아랑 단미호를 그려서 오도록 합시다. 김리아부터 그려줘야겠네. 김리아도 또 귀가 있네. 어? 곰이야 곰 오늘 이드님 부담이 크겠는데요. 왜냐하면 금손 김리아 화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웃지 않네요 <웃음> 김녀님 네. 이러다가 이든님 직장 일겠어요 예? 적당히 잘 그리란 말이야 다 그렸다 다 그렸어요? 둘 다? 벌써? 네내거랑김녀거다 그렸다 어... 응. 이번에 대충 그린거지? <웃음> 그니까요 <웃음> 말이 안되는데 뭐 되는데. 써주세요 아니 제가 진짜 대충 그리고 있는데 저보다 <웃음> 빠른게 말이 안되는데 됐다 <웃음> 왜나다 <난> 그렸는데 <웃음> 아, 다 그렸다. 이번에 리아랑 미오를 그렸는데 내 그림부터 먼저 보여 줄게. 내가 만든 리아 캐릭터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. 리아. 와! 와. 와. 컴포스 많다. <웃음> 리아의 실제 얼굴을 똑같이 그려 본 거야. 미오야. 아, 어. 이런 남자 어때? 이상형으로? 어, 진짜 싫은 포인트가 뭔지 알아? 뭔데? 이빨 사이사이에 검정색 떡 꿀물이 묻어있다는 아, 거야. 초콜릿 먹은 거야, 초콜릿. 이두님, 네. 리아가 결혼하자면 네. 어떻게 할 건가요? 결혼고, 결혼고. 우리네요. 좀... <웃음> 리아의 리아 공개해 주세요. 리아가 그린 자화상 <웃음> <웃음> 와. 아니 근데 이빨이 이렇게 까매. <웃음> 썩왔다 아, 아 야입체적이다너 되게 아그런구 아, 그래, 그래. <웃음> 아니, 금손 이대님이 보시긴 어떤가요 이 그림? 귀여운 거 같아요 귀여운 거같아 <웃음> <것> <웃음> 아니 억지로 말하는 거 같은데? 아, 아 조금 억텐의 냄새가 살짝 <웃음> 나는데 저거 제가 봤을 땐 살짝 견제거든요 <웃음> <웃음> 견제 자 오케이 리오야 그러면 리아 보여줘 오케이 내 리아는 엄청나다고? 기대된다 기대돼 야. <웃음> 띠용. <웃음> 띠용. 야, 이거 센스 좋다. 어때, 어때? 리아답지. 야, 눈이 뒤로도 나가네. 띠용. 띠용. 인튜브, 좋아요, 구독. <웃음> 띠용. 야, 이거 센스 만점. 아하, 인정받았다따봉 야, 잘 그렸다. 은손이 그린 리아. 과연, 어떻게 그렸을까? 너무 기대되는데. 오! 오. 오. 귀엽잖아 오 명암도 있고 진짜 잘 그렸다 야 이렇게 리아가들이 모여있으니까 저거 가관인데? 어예자 <웃음> 이번에는 그러면은 미호 그린 걸 한번 봅시다 나 미호는 진짜 잘 그렸거든? 짜자잔 어? 아, 뭐야? 내 눈! 잘못 그렸어 얘들아! 같은데요? 아아 아, 원래 덩치 큰 미호를 그렸는데 미호가 <웃음> 와 근데 대충 봐도 좀 무섭게 생겼네요. 약간 그 윙크를 그대로 표현했거든요? 데스 윙크? 다음은 저 차례인가요? 네! 아, 저는 미호님을 좀 공격적이게 그려봤어요. 이야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뭐야! 진짜 못생겼어! 진짜 안 맘에 들어! 아... 나들아난 미호야. 리아의 눈알로 찔러버리겠어! 괴물 괴을아 아, 아프다. <웃음> <웃음> 자 오케이 아, 그럼 미호가 그린 미호 어야 아, 아니 하나도 <웃음> 안 <한단> 닮았네. <웃음> <뭘>. <웃음> 왜 이렇게 안 닮았어요? 귀여운데요. 어. 아 이거 내가 이거 유체적으로만 잘 그렸어도 어 최고였는데 아 아쉽네. 자 그러면은 금손님이 그린 미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<웃음> 좀 사실이 아닌 듯. 어, 나왔다. 같이 생어 자, 시리아닌 듯내 실제 생겼어.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, 시리아닌 듯 이게 바로 나? 못 찾겠다! <웃음> <웃음> 오, 오. 좋아요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하나 그려볼까 하는데요 체인소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해요 너무 힘들 <웃음> 것 같아요 와, 어려운데? 대고 그려도 못 그리겠는데? 대고 그리는 찬스 쓸게 <놀람> 자 우리가 그린 마지막 그림은 체인소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부터 먼저 체인소맨을 공개해보도록 겠 하겠습니다 이겨맨이 그린 체인소맨! 짜자잔! 오이씨 기미야 갈라버리기 오, 어, 그렇게 나온다면 내걸 보여주겠어. 왜냐? 너건좀 별로였어. <웃음> 내 엄청난 체인 소면을 보여주지. 정말 놀라서 쓰러질 거라고. <웃음> 박빙의 대결. <웃음> 와. 누가 더잘 그랬는지 서열을 가릴 수가 없겠는데? 쑥쑥쑥쑥쑥쑥쑥쑥쑥쑥해! <웃음> <좋았군. 세. 웃음> 그렇게 싸움만 하니까안 좋은 거야. 나처럼 토카통카 댄스처럼 그런 <웃음> 건 어때? 잘 그랬는데,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, 금손, 이드님, 네. 이셋 중에 누가 더잘 그랬나요? 윅! 위. 역시 토카토카했습니다. <Bliss> <웃음> 어 <Lara> 그렇군. 너도 갈리고 싶어? 윙! 윙! <웃음> 자 그러면은 우리 금손 이든님께서 한번 체인 소맨을 그린 걸 보여주시죠. 와우! 와우. 야그 잔인함을 그대로 표현했구만. 내 비둘기 체인 소맨하고 좀 비슷하군. 이피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아예 자세가 너무 잘 그렸어요. 자세가 음. 포즈가. 음. 자 어쨌든 오늘 똥손 대 금손. 그림 대결을 해봤는데요.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게 해주시고,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